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초론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어, 부동산에 보면 올라와 있는 소식이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어,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건물주가 어, 건물을 세를 놓기 전에 뭐 완전히 세금을 너무 많이 체납을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경매가 들어올 뭐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걸 알아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뭐 애꿎게 중간에 중계를 한 공인중개사한테 찾아와서 왜 이런 것도 뭐 말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렇게 이제 타박을 하게 되기가 쉬웠죠. 근데 공인중개사분 역시도 주인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만 또 믿고 했다.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워낙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게 여기 네이버 뉴스에는 보면 지방세 그게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미납 지방세를 전부 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을 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거는 또 해당 관할 관공서에 가서 열람을 다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군 구청이겠죠? 지방세는 각 구청에 보면 세무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셔가지고 지방세 완납 내역을 임대차 계약서 고하 신분 좀 내밀면 다 이제 열람을 할수 있죠 근데 지방세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어,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는 금액 덩치가 커져 뭐몇 천만원도 될수 있고 뭐몇 억도 될수 있습니다 집을 뭐 다른 집을 사거나 팔았는데 그 양도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미납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 당의 부동산에는, 뭐, 언제든지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러다가도, 뭐, 세금이 미납된 거나 이런 거는, 뭐 바로, 보유한 부동산에, 어, 뭐 이런, 그, 압류나 감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 다 들어가는 그런, 그,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3일부터, 여기 보면요. 4월 3일부터 임대인에게 이제 미납국세 어요 열람을 어,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을 그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 상가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어 요렇게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동안은 동의를 받아서 관할 소지지에만 그게 열람 신청하는 게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4월 3일부터 전국 전국입니다. 전국세무서 어, 내가 열람하고사는게 부산에 있는데 만약에 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 그러면 부산 걸 서울에 있는 거뭐 세무서에도 열람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언제든지 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이런 상태에서 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후 약수를 썼습니다 어, 물론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 천만 원은 초과를 해야 됩니다. 천만 이런 뭐요 이상입니다. 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난 열람을 하고 싶다. 보증금을 천만 백 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 초과하도록 하든 해야 가능합니다. 요렇게나 놓으면 체결 후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잔금치기 전 날까지겠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천만을 초과하는 임차인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시고요. 그리고는. 집 가까운 그런 그곳의 전국이니까 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터넷 신청 안 되고요. 우편 뭐 신청 안 됩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서 민합국세 열람을 임대인의 어떤 그 내역을 열람을 할수 있거든요. 음, 정말로 잘하는 제도 같습니다. 중개하면서도 저희들이 열람을 해드리고 싶어도 할수 없던 그런 부분들이 그 중간에 좀 애매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어, 이거는 정말로 방문을 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어, 그거는 개인정보 그걸로 너무 오남용을 할까봐 어, 그걸 막아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인정보, 오남용 뭐 유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연락, 연락만 가능하도록 하고요 어, 발급해 주세요, 복사 떠주세요, 사진 찍어 가겠습니다 다안 된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맞겠죠 그리고 열람한 사실은 동의는 안 받아도 되지만 열람하고 난 결과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래야 뭐내 내역을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요. 조금 뭐든지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 아까 4월 3일 다음 주 5월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 필요 뭐 서류라든지 뭐 신청할 수 있는 뭐 기간 이런 게 있는데요. 어, 제도가 개선된 거 잠깐 살펴보면 옛날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에도 가능하고 어, 계약 1로부터 잔금그 실제로 임대가 개시되기 전까지 뭐 인테리어하고 하는 이런 기간도 다 포함이 되겠죠.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기 전에는, 임대인의, 그,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계약서하고 신분증하고 그렇게 챙겨들고 동의 없어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다. 그럴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계약서를 좀 빨리 쓰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됐습니다. 1 0만 원까지는 동의가 필요해요 보증금 5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그 동의서 칸에 동의가 불필요한데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칸을 비워서 신청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동의 없이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냥 신청하는 사람 임차인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겠죠 신증에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다 가능합니다. 어, 네이버에 이제 지방세만 나와 있어서 정말 신기하네 국세가 훨씬 더 큰데 왜 국세는 이런 뉴스가 없지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세청에 어저께 3월 29일자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꼼꼼하게 잘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쓰시는 게 맞겠죠? 있는 제도는 또 활용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 알면 활용하는 거죠.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3월 달에는 말다 돼갈 때는 뭐 일이 많이 좀 바빴습니다. 이제 벚꽃도 뭐 만개 있는데요. 어또 꽃이 좋 때는 꽃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도 일을 해야 되겠죠. 토요일 날 1박으로 뭐 나들이를 갔다 왔었는데 놀아보니까 또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아름다운 이 봄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